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올해 4월부터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제 몸을 위해서 꼭 미루지 말고 운동을 꼭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4, 5, 6, 7,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정말 정말 잘해오다가 지난 한달 동안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운동이.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오다가 어느 순간 어떤 뭐 바쁘고 뭐 일상의 뭐 때문에 운동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망하고 말아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나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곰곰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만 하기보다는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아 그랬을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도 있고 약간 핑계거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감을 해보고 같이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첫 번째 그 운동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삐걱삐걱하기 시작한 게 시작이 오랜 장마와 태풍 때문이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계속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가 작년엔 너무 안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잠 줄이기를 해왔거든요. 일상 빼기에서. 그래서 그 전에 10시, 11시까지도 늦잠을 자던 걸 요즘에는 잘해올 잘해 때 7월까지는 새벽에 5시 반까지도 일어나서 어 아이들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를 거짓매일 운동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새벽 5시 반 되면 벌써 바깥에가 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월하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됐는데 장마가 오니까 막 8시, 뭐 9시까지도 이렇게 껌껌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아침 운동이나 새벽 운동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운동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 제가 또 아이들을 돌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운동하는 게 사실은 몸이 개운하고 마음도 편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낮에 시간을 따로 내거나 밤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조금 힘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운동이 4월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4월에는 릴리즈 위주의 운동을 했고 5월에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했고 6월 달에는 이제 기본 근력 운동 릴리즈 스트레칭에 맞춰서 또 기본 근력운동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근력운동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스트레칭이나 릴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동을 단계별로 이렇게 꾸준히 잘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 제가 제 8월부터는 유산소 운동을 좀 겸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 15분이라도 요 공원이나 금방을 요 조금 이렇게 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동안 부족했던 유산소 운동을 좀 러닝이나 이런 걸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 계속 못 하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 하는 거를 제가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게 조금 힘들었고 이제 세 번째는 비가 계속 오고 어, 날씨가 이제 습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대 중후반 분들부터는 비가 오면 관절이나 몸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내 몸이 무겁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비가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약간 물에 젖은 솜처럼 막 몸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축축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절이나 몸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혈액순환의 회복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이나 어떤 기분까지도 계속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무기력증이나 아니면 귀차니즘 같은 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습한 날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뭔가 그래서 맥주가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거의 8월 한달 동안은 거짓 매일 맥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은 거 아니고 큰캔 그래서 500ml인가 그걸 먹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두 캔도 먹고 그 다음 맥주만 마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안주 이런 거랑 같이 맥주랑 먹어줘야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이번 주만 마셔야지 했던 게 참지 못하고, 아,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도 마시게 되고, 그 다음 주도 마시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 4주 그냥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맥주 생각이 조금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마셨으니까 생각이 사실은 덜 나고, 안 먹은 지가 조금 한 2주 정도 넘게 됐어요. 다시 페이스를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습한 날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맥주나 이런 것들이 땡겨가지고 음식이나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다이어트나 어떤 운동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계획들이 무너지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굳이 안 마시고 억누르려고 하진 않았고 먹고 싶을 땐어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셨습니다. 응. 근데 그건 그거고 운동을 말아먹은 건또 말아먹은 거니까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8월 마지막 새춘어 휴가를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 오고 하면서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이러는 데까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다시 페이스를 찾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2주 정도 휴가를 갔다 오니까 거기 숙소는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막 아수라장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신박한 정리라고 해가지고 정리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어 그런 정리부터 뭔가 해놓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집안을 다 엎고 다시 막 정리하고 쓰레기를 막 이만큼씩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제가 계속 운동하면서 5개월째 되는 달이었는데 그때가 사실 체지방 감량이나 어 운동 시너지나 움직임,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기대했던 어떤 시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게도 그한 달을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지내면서 이제 모두 말아먹게 된 거죠. 하지만 제 스스로를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9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때 했으면 조금 더 빨리 뭔가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더 빨리 어 가져갈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인생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어떤 것들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다 완벽하게 정석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를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9월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며칠 아니면 몇달 동안 이렇게 밀어놨던 어떤 일들이나 운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 자꾸 하기가 싫고 아니면은 뭔가 하기에 자꾸 피곤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본인만 그런게 아니니까어 하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고 다시 한번 음, 저와 함께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자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늘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뭐 일상에서 뭔가를 계획했는데 자꾸만 잘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힘내서 일어나셔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